접수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아래에 표에서 대출금리를 가져올 겁니다. 먼저 mid 함수로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야 되죠. 는 mid 가로 열어주시고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가 있는 원본을 말합니다. 접수 코드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스타트넘은 시작할 글자의 위치입니다. 저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에 있는 m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o를 적어주겠습니다. 콤마 넘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가져올 거니까 1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쳐서 가져온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맞게 가져왔다면 이 M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코드를 보니까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죠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으면 VLOOKUP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상품 코드를 11, 22, 33, 44로 옆으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옆으로 읽을 수 있게 돼 있는 경우에는 hlookup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vlookup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는 다음에 vlookup 저희들은 이미 mid로 m 이라는 값을 구했죠 lookup value는 찾는 값을 말합니다 m으로 찾을 거니까 콤마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페이블 어레이는 m을 찾을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여기 표의 범위에서 찾을 거죠 근데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드래그 할때 여기 표도 같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이 빨간색에서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세번째 열 중에서 어떤 열을 가져올지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세번째에 있는 대출금리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가로를 닫고 엔터 그러면 C는 3%가 맞죠? 판매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수량입니다. 근데 이 판매가를 구하려면 상품코드가 있어야 구할 수 있죠. 이제 상품코드 33은 이 범위에서 찾아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표가 옆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hlookup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는 hlookup, lookup value는 찾는 값이죠. 33을 찾을 거니까 클릭해 주시고, 콤마. 이제 이 33을 찾을 표의 범위를 table array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범위를 씌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씌워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상품 코드를 보시면 어디에도 상품 코드 라는 글자를 찾을 일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씌우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F4로 고정해 주시고 콤마 로우 인덱스 넘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에서 몇 번째 줄의 값을 가져올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판매가를 가져올 거니까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2를 하겠습니다. 콤마 33이 정확히 일치해야 가져오겠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33번으로 판매가를 구했습니다. 이제 판매가 곱하기 클릭이 잘 안될 때는 상단의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클릭이 잘 안될 때는 위의 셀을 클릭하시고 방향키 아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i3이라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엔터. 아래로 끌어주시면 되겠죠. 항상 문제를 푸시고, 마지막에 마지막 셀을 더블 클릭해서 범위가 잘못 이동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는 랭크 EQ를 쓰겠습니다.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수를 말하죠. 성적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REF는 성적을 참조할 범위를 말합니다. 성적의 전체 범위를 씌워주시고 아래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내림차순으로 해야 1등이죠. 근데 내림차순은 기본값이니까 뜨지 않고 그냥 가로를 닫아도 됩니다. 엔터 이제 밑으로 끌어서 등수가 정확하게 구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등수가 정확하게 구해졌다면 이제 choose 함수를 쓰겠습니다. choose 함수는 인덱스 e 에 들어있는 숫자값의 값을 반환합니다. 이제 추 h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 주시고, 랭크 앞에 추 h 를 쓰겠습니다. 인덱스 e 은 랭크로 저희가 쓸 겁니다. 인덱스 e 은 세계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랭크가 만약에 1이라면, 콤마, v 류1의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쌍따옴표 최우수를 적어주고, 쌍따옴표 하고, 가로를 닫으면 1등만 최우수로 표시가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1등만 최우수가 되죠. 이제 만약에 등수가 2등이면, 최우수 뒤에 콤마를 찍으면 value가 진해졌죠. 이제 2등일 때는 우수를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v 류 l 3은 랭크가 3등일 때를 말하죠. 쌍따옴표 보통을 적어 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적으라고 했는데, 그냥 엔터를 치시면 나머지는 전부 샵, v 류 l u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동 3등이니까 3, 4, 5, 6, 7등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7등까지 전부 다 노력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콤마 4등일 때 노력 콤마 아래를 보시면 밸류 5가 지나죠. 이건 5등이라는 소리입니다.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밑으로 드래그를 하면 나머지 모든 값들은 노력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은 값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노력을 많이 적어야 된다면 일일이 이렇게 노력을 적는 건 조금 귀찮은 일이겠죠. 그래서 많이 적어야 될 때는 그냥 최우수 우수 보통만 적어주고 엔터를 쳐서 오류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ifError라는 함수를 쓰면 값이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안 나면 그냥 value에 있는 값을 그냥 씁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valueIfError를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쌍따옴표 노력을 한 번만 적으면 에러가 발생했던 모든 값이 노력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노력인 학생의 성적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 sum, if, range는 초권의 범위를 말합니다. 초권은 노력인 거죠. 그래서 비고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초권은 노력인 거죠. 쌍따옴표 노력을 적어주셔도 되고 노력이 적혀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콤마 s 썸 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성적의 범위를 씌우시는데 반드시 성적의 범위의 크기와 레인지의 크기의 범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노력이면 89를 가져와서 합계에 넣어주고 다시 보통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노력인 83은 89와 더하기를 해주고 보통은 다시 더하지 않죠 우수도 더하지 않고 최우수도 안 더합니다. 노력 79를 아까 더했던 89, 83에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노력의 합계만 구하는 거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세 값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비고라는 칸을 하나 만들어두고 여기 아래에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씁니다. 목록이라는 값을 만들어주고 원본에 보통, 최우수, 우수, 노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확인을 해주면 이제 여기에 보통, 우수, 최우수, 노력이 나옵니다. 이제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홈 탭에서 서식 복사 클릭해주고 여기에서 는, 는, s o m if 가로 열고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비고를 해주고 콤마 조건은 비고 안에 있는 보통을 선택해 줍니다 콤마 썸 레인지 합계 범위는 성적을 해줍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제 보통은 188점입니다 우수는 95점이고 최우수는 96점, 노력은 251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실무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배우면 여기까지도 하실 수 있겠죠? 는 라지로 성적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콤마 3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100점이 1등, 98점이 2등, 90점이 3등이죠. 그래서 3등의 점수를 구했는데 성적이 3등인 성명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성명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기 때문에 vlookup으로 풀수 있습니다. vlookup lookup value는 찾는 값인데 90이 찾는 값인데 이미 구했죠. 맨 뒤에 콤마만 찍어 주시고 테이블 어레인는 90을 찾을수 있는 표의 범위를 시작으로 잡고 가져오고 싶은 표의 범위까지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G18부터 H26까지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나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지 않으니까 굳이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도 정답이지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중에서 저희들은 성명이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2를 적어줘서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를 써서 정확히 90점인 사람의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도지영 씨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죠. 실무에서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등수 그래서 등수를 1이라고 적어주고 이제 성명을 적는 거죠. 이제 점수는 는 라지로 할수 있죠. 성적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등수를 가지고 쓰면 되죠. 가로를 닫으면 제일 높은 점수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성명은 는 vlookup 찾는 값은 100을 찾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죠.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두 번째 열에 있는 성명을 가져오면 되고, 콤마, 정확히 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1등은최주형씨죠 이제 2등이라고 적으면 98점 심학성씨가 나오죠. 3등을 적으면 90점 도지형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값을 등수를 적을 때마다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게 실무의 업무입니다. 는 생산량을 나누기 24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총 상자는 10개면 됩니다. 그러면 240개를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10개가 남게 됩니다. 그 나머지 10개를 적으면 되는데 함수 중에는 mo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넘버는 p 재수를 말합니다. 250을 24로 나눌 거죠. 그래서, p 재수인 250을 적어주시고, 콤마. 디바이저는 재수죠. 나누기는 24로 나눌 거니까 24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나머지 개수가 구해집니다. 이제 밑으로 드래그만 하시면 나머지의 개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했는데 상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4개, 35개, 30개가 완전히 채워지는 상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가득찬 상자 수라고 적어주시고는 똑같이 쓰시면 되죠. 250 나누기 24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소수점 자리 값들이 나옵니다. 소수점 자리는 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int를 쓰시면 됩니다. int는 소수점 아래를 버려버리고,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1667인데, .41667을 다 버려버리면, 10은 10.41667 보다는 작은 수죠. 그러니까 내림이 됩니다. 4.8도 4.8 보다는 4가 작은 수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내림이 됩니다. 그래서 10과 4가 되겠죠. int 가로 여시고 맨 뒤에 가로 닫으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10 4, 11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득 찬 상자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득 찬 상자 수 말고, 지금 얘는 가득 찬 상자 수로 꽉 찼죠? 그러니까 11개로 되고, 얘는 30개가 남았는데, 30개도 상자에 담아서 발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해 보겠습니다. 생산량 나누기 상자당 개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int 값을 쓰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해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더하기, mod,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생산량 콤마 24를 해서, 나머지가 있으면, 이제 상자 하나를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면이 if입니다. 그래서 if 가로열고 나머지 값이 있으면 콤마 하나를 더해주고 콤마 없으면 0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나머지가 있으면 11개, 5개로 상자가 추가되고 없으면 그대로 11개가 11개가 됩니다. if 사용법은 나중에 다시 또 배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